c o m 목변동너 태권도 너 다녔잖아. 너이런거안 해? 조금만 돌리기. 하나, 둘, 셋, 이거 하잖아. 나중에. 태권도. 태우고 여기가 여기 땡기게. 상 채로 이렇게 돌리고 어? 땡겨, 안 땡겨.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부터 다시 한번 지킬 거야. 스케이트보드 앞과 뒤가있다면지 앞을 뭐라 그랬지? 노즈, 그래. 이 코, 완면 코, 노즈. 그다음에 위에를 그래, 이코이코한 번, 테일. 그래서 노즈 테일을 구분해 차야 돼, 스케이트보드는 그래야지 정확한 기술과 난이도에 맞고 있거스케이트보드를 차는 거야. 그래.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뭐 기억 안날수 있어 몸이 몸이 기억하니까 풋쪽트업 하는 걸 배웠어 앞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밀고 가는 거 그런 다음에 풋브레이크까지 배웠어 어? 이두 가지를 먼저 해볼 거야 할 때는 풋브레이크 풋브레이크 그렇지, 잘했어. 부드럽게 잘 멈추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풀티오프랑 소프레이트를 좀더 연습하고, 몸이 좀 풀리면 그때 알리 바로 해봐요. 알지 일단 연습, 연습. 알리를 배우다 알리 알리가 뭐지? 알다. 알리는 그렇지 맞아 점프하는 기술이야. 점프해봐. 제자리 점프. 그렇지 그렇게 점프하는 기술인데 그 점프하는 순간에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 해봐. 다리를 가슴으로 끌어올려. 그렇지. 그거를 공중에서 스이드보드랑 같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땅이야. 이 데크. 데크 위에가 땅이야. 그래서 땅에서 점프하는 것처럼 우리는 데크 위에서 점프해야 돼. 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지. 이렇게 점프할 때보수도막 이쪽으로 밀거나 그러면 돼. 이 점프가 가장 기본적, 기본이야. 네, 발 위치는 어떻게 지냐면 새끼 발토랑 이렇게 뼈 튀나온 뼈부분이 있지. 뼈부분이 스케이 가운데 오게 있어. 한 손가락 3개 정도 뒤에 둔다는데 그렇지 그렇게 두고 앞꿈치가 발에 향이 닿잖아 이렇게 해봐 닿는 그 앞꿈치가 제일 크다운데 막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시선만 아래로 두고 발 위치가 내가 말한 발 위치에 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볍게 안고 점프. 그렇지. 그렇지 하는 거야. 뒤를 처음에 좀 알아야 되는데 뒤를 먼저 누르는 이유는 뒤를 누르면 앞에가 올라오지. 올라오는 힘을 앞발로 이용해서 일단 끌어올릴 거야. 그럼 위로 올라가는 힘 때문에 끌어올라가고 하실 거 아니야. 그때 발을 앞으로 밀고 그럼 뒤에가 이렇게 올라올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헤이를 그냥 땅으로 차는 게 아니라 그럼 뒤쪽으로 밀어서 찰 거야. 그럼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앞에를 맞으면 이 올라가는 힘이 이해서 헤이를 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렌딩. 이 뒤쪽으로 차 찰. 이 뒤쪽으로. 이렇게. 처음에 그게 좀잘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고 그 네, 네. 앞발 같은 경우에는 탑을 찼다라고 생각하고 발이 이렇게 들고 가면 발을 이렇게 만들어 볼 앞발을 대기 차기 하든지 안쪽으로 잡아 그냥 옆면으로 끌어올리는거예요 옆면으로 끌어올리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이 앞꿈치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요 앞꿈치는 당기면서 들어올려는거요 돼. 돼. 그리고 아까는 팝을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원래는 이거를 발을 땅에 대는게 아니라 땅으로 타야 돼. 처음에는 이 모든걸 공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점프하면서 타는 연습 그 다음에 다리가 결국 좀 칠자가 만들어지거든 칠자 이번에만들려고한번해봐 그렇지 잘했어 좋아 더 앉아 점프를 확실히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좋아 발 위치는 항상 똑같은 위치에다가 두고 연습을 해야지 습관을 고칠 수 있거든 근데 발 위치가 계속 바뀌면 당연히 자세가 계속 바뀌어 알리하는 자세가 발이 아, 씌는 한번할 때마다 똑같은 위치에다가 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앉아. 앉았다가 점프를 확실히 하면서. 좋아. 이렇게라도 일단은 연습이 돼야 돼.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발을, 이발을할때 그냥 여기서 땅으로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발목을 쭉피듯지 해가지고 땅으로 차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땅에서 자그닥 자그닥 땅으로 차면 튕겨. 이 이걸 이용하는 거고요. 그 상태는 어손 빼고 색형을 만들어줘요. 쪽으로 이렇게 치우시면 안 돼. 요 색형만 이렇게 잘 만드세요. 럼파이스. 스완. 여기서 관리를 했는데 고수가 살짝 틀어졌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니가 팝을 이렇게 일자로 찬게 아니라 앞쪽으로 살짝 위로 타던데 그 발목으로 팝이 팝을 탈때 이렇게 일자로 올라올 수 있게 타요 이게 자세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처음에 안 되는 게 맞거든 너 지금 접하기 그 잘해? 저하지 처음엔 어렵잖아. 근데 매번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씩 잘 되고 익숙해지잖아. 그런 차이야. 내가 알려준 그 자세의 느낌이랑 그 다음에 나중에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막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잘 돼, 잘 되고 있어. 오 보자, 보드가 이렇게 돌아갔잖아. 돌아간 거왜 돌아갔는지 알겠어? 어,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건 되게 위험한 거. 잘했어. 그냥 바로 보드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문제는, 보드를 날렸을 경우에, 혹시나 이쪽에 사람이 있었으면 맞았잖아. 그런 거들리면 다리로 지금 밀려오고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는 걸로 파을 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발, 아, 껍질이 내려. 이게 아니고, 이 내리는 걸로 짚고 이렇게 올라가려고요. 이건 좀괜하다 어? 여기서 더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탕! 하려고 해야 돼. 지금은 뭔가 뚝! 탁! 연습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순간적으로 팍! 차야 돼. 그래야지 그 탄성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너 점프하기 전에 밸런스가 무너졌어. 네가 이제 팍을 차려고 하다 보니까 상태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점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지지. 점프하기 전에는 양 다리에 동일하게 50대 50으로 똑같이 맞춰놓고 똑같이 점프해야 돼 그래야지 공중에서도 이 어깨가 투평이 맞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뒷발로 이렇게 차려고 하는 걸 너무 위치하는 거니까 몸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뚫린 거야 그러면 알리해를 이렇게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가볍게 앉아 점프 제자리 점프하는 거랑 똑같아 그 앞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올려서 옆면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동작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바로 올리기 보다는 그냥 처음에 위로 올려 왜냐면 이 정도까지 팝이 튕겨서 올라와야 되거든 만약에 여기서 캐치하잖아 그럼 높이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거 근데 여기서 더 올려서 여기서 민다 이렇게 해서 높이가 되는거에요 더 위로 들어 올려서 하면은 더 올라가는 거야. 근데 처음이니까 이 올라간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너무 밀려가면 또 몸에 다른 힘이 들어가 또 넘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이렇게이 자세 만드는 거야. 좋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이. 오, 어? 지금 뭔가 느낌이 조금 달랐어. 다른 거랑, 그렇지? 너도 느꼈어? 느꼈으면 대답해. 아니야? 아오케이 근데 보이기에는 좀 달랐어. 지금 좀 뭔가 뜬거 같은데 살짝? 어? 느낌, 달, 느낌 달랐어? 네 <웃음>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익숙해질 때까지 천천히 섰다가자모두는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도 자리 안좋아서 나도 연습을 꼬였꼬요바 타긴 탔다 갑자기 그게 해보고 싶었어? 좋아 좋아 넘어질 거 각오하고 막 계속 시도하고 그래봐야 돼 연아 그래서 오늘 배운 것처럼 제자리 알리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 젓가락? 익숙하게 되게끔 계속 연습해야 돼 시간 될 때마다 그래야지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알리가 될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알리 하면서 너무 알리만 하기 재미없다 지루하다 싶으면 이제 푸시오프로 이런데 돌아다니는 거야 파크 저번에 배운 엔드오버 해가지고 이런 기물 같은데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거 같이 연습하면 돼 오늘 알리 해보니까 좀 어땠어? 저번에 배울 때 알리 뭐 그냥 가능하죠 했잖아 저번보다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럼 다음번에는 점프 되는 알리 할수 있겠네 오케이